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거의 11시에 다 돼가죠.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첫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클칼해서 약을 하나 좀 먹고 자야될것 같아서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부평구청 어, 약국이라고 해서 이 시간을 문열대가딱두 곳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과연 약을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혹시 스트랩실 있어요? 스트랩실 없어요. 그냥 목아픈 약으로 먹죠? 네. 저녁 언제 먹었어요? 저녁 8, 7시에 먹었어요. 그건 무효야. 다시 먹어야 돼. 알았죠? <웃음> 응? 또 먹어야 돼요? 또, 또 먹어야지? <웃음> 7시에 먹었는데 지금 불소리네. <웃음> 알았죠? 먹고 자요. 네 알겠어요. 응? 난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알았죠? <웃음> 밥 <웃음> 드시고 두알 두알이요? 고기 술, 커피. 밀가루 음식이요?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네. 먹지 말아야 돼. 알았어요. 이거 올해 어. 처음 생긴 거예요. 아그렇구나 동암은 작년부터. 아. 어. 밤늦게까지 어. 있기 힘들지 않으세요? 좀 밤에 늦게 잔다니까요. 아, 그래서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오늘 세시 그 정도에 자요? 어. 밤에 많이 들오세요 와요. 저가 전화 한번또 큰일 나. 여보세요. 이게 예, 동광약국이에요. 지금 해요. 1 시까지 하니까 빨리 오세요. 밤늦게 오돼요 네. 네. 다행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진짜 약국이 오늘 열었다니 진짜 너무나 다행이고 저처럼 이렇게 관통에 급하게 소신 위급상황일 때는 동공 치매 약국을좀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공공 심야약국은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함께 단단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방문했던 동강약국입니다. 위치는 부평강 지장강 1분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번째는 식정동에 위치한 동강프라자 약국인데요. 이 부평에서 유일하게 평일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연락해보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프거나 주말에 아프면 병원 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국민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위한 공공심해안국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참지 말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